일단, 비키니 분들한테 함부로 접근하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저는 베트남 그 국내 공항에 좀 나와 있고요. 오늘은 제가 낮장을 가기 위해서 출발 직전에 있습니다. 포케팅은 지금 완료를 했고, 어, 몇 가지 수속 절차를 조금 걸칠게 있어서 잠시 대기하고 있는 중에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오늘 낮장에 가게 되는 이유는 여행사 대표님의 이제 비즈니스 미팅을 대신하는 그런 이유로 가게 됐는데요. 일단은 제가 나를 세고 이곳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빨리 수속을 하고 가서 호텔 체크인을 하고 잠을 좀. 푹 자고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나서 개인적인 시간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렛츠 고. 자, 이제 출발합니다. 예, 만나는 장소대입니다. 9시 40분에 2. 네. 엔디 좌석이네요. 오른쪽 좌석, 그리고 왼쪽 좌석 모두 승객이 탑승을 했고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조용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창이 고속해서뵈게요 새것 냄새 오 도착했습니다 나 짱이다 오 여기도 그랩이 있겠죠? 오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쓰리니까 뭐라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요 앞에 뭐 주스를 먹든지 밥을 먹든지 야짱 공항 포카맛은 어떨지 자, 이렇게 안전하게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이따가 바로 호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베이 호텔이라고 들었어요. 네. 와, 그래도 공항 치고는 엄청 잘해놨네요. 그치면 던선역 공항이랑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낮장도 그랩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그랩을 이용해서 잡아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호텔 근처로 가서 식사를 마치고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공항 보세요 공항 진짜 잘 지어놨어요 아까 딱 공항에서 내리는데 새거물이더라고 다. 와 멋있다 일단 도로 사정도 훨씬 좋아요 호치민보다 지금 낮장에 도로 보면은 평평하게 정말 잘깔려져 있고 한국과 같은 느낌이에요 오른쪽으로는 바다가 있고요 지금 아까 제가 카메라를 잠깐 놓쳐서 못 찍었지만 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요 베트남에서 잘 보기 힘든 산도 이렇게 옆쪽에 쫙 있었고요. 뭔가 여행온 느낌 많이 받아가네요. 잠깐 바다 맛보기로. 우와 고마워요. 잠깐 나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어. 이야. 이야. 누가 이런 컨텐츠를 해보겠습니까? 혼자 가다가 그랩한테 세워달라고 해서 이렇게 바다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쪽에 낚시하는 아줌마들이 있는 것 같고 해녀, 해녀 같은 이야 신기합니다 바다 짠내가 냄새가 나네요 물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뭐 그렇게 더럽지 않고 앞쪽에 조금 투명하게 비치는 정도 그랩 기사에게 조금이라도 팁을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너무 감사하네요 나. 네, 어. 네. 돼,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저쪽이 이제 제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자 이동해 보시죠 자 일단 도착했고 어, 솔직히 대화가 얼마나 통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달장을 처음 오고, 닷장에서 호치민식으로 발음을 하는지, 아니면 다당처럼 발음을 하는지 그런 걸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부딪혀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호텔을 전화를 해봤더니 2시에 입실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9시 조금 넘었는데, 일단은 저도 피곤하고 몸도 지치고 해서 누워야 되겠어요 마사지샵을 들려서 어좀 마사지 서비스를 받고 마사지를 받는 동안 좀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사지를 촬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잠을 자기 위해서 어 마사지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선글라스 낀 이유는요 지금 눈이 퀭해요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마사지샵으로 가볼까요 어디로 갈까요? 저기 이제 마사지 소녀들이 오빠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 오는 곳이어서 일단은 그래, 아까 거기 있는 곳으로 가보자. 아까 반갑게 인사해준 친구들한테 한번 가볼게요. 저쪽에서 계속 손 흔들어 줬거든요. 근데 뭐 안전한 업소인 것 같습니다. 느낌상. 자, 마사지 못잠 하이머에 푸트 번역해놔 못잠 하이머에 푸트 번역해놔 응 하이핀 봉쌤 봉쌤 오케이 오케이 저는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사지 잡혀서 들어왔고요 자 여기서 저는 한숨 자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남자 마사지 사에게 이렇게 받게 되고요. 성별에 상관없이 저는 목적이 잠을 자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편안하게 받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뵐게요. 야, 오늘은 마사지 촬영이 아니라 그냥 잠만 푹 잤네요. 그래도 다행히도 잠을 잘잔것 같습니다. 바이바이 응? 응. 응. 응. 응. 응. 아, 아직도 아 눈이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선글라스를 계속 끼게 됐습니다 그래도 잠깐 자니까 좀 피로가 풀리네요 지금 호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1시 26분인데요 아직 30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호텔까지 가는 데는 걸어가기엔 조금 모호한 위치긴 한데 그래도 한번 슬슬 걸어가 보면서 날짱의 기분을 한번 느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얕장이 높은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 앞에 보시면은 해변이거든요 약간 부산 해운대 느낌이랄까? 어, 해변 쪽으로 걸어볼까요? 진짜로 오토바이가 많이 없고 차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도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여행하시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혼자서 그렇지 연인이 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우와 <웃음> 와 멋있다. 파도 보세요. 와 깨끗합니다 물이. 저 뒤에는 산도 보이고 무슨 놀이동산 같은 저 대관람차도 있네요. 아 진짜 여기저기 둘러볼 때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야 해변 비치 앞에 이런 카페. 카페. 와 진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 왔네. 나짱 카메라를 들고 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식하게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도 남들 피해 주지 말고. 그느믿기 <웃음> 있다. 남친이랑 같이 있네 어저 붕따우를 한 세네 번 갔었는데 붕따우보다 훨씬 더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일단 건물들도 다 그렇고 공항도 진짜 깨끗하거든요. 어 그리고 뭔가 휴양지 느낌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요런 이런 느낌. 진짜 좋아요 무슨 하와이 가본 적은 뭐 없습니다 만 하와이 와 있는 느낌 요 앞에 오토바이도 들려주네요 24시간에 탈만동 이랍니다 여기로 전화 주시랍니다 아 시원하다 좋다 어찌되었건 우리 형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항공권 숙박 그리고 이제 여기서 쓰는 생활비까지 모두 지원을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정말 호강이 겹게 이렇게 놀러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미팅을 해야 된다는 거.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제 호텔이 이제 거의 다온거 같은데. 이렇게 바닷가 바로 앞에 이제 호텔이 있으니까 너무 또 좋습니다. 비키니다. <웃음> 또 비키니가 있어요. 남편이랑 있네. 일단 비키니 분들한테 함부로 접근하면 안될것 같아요. 혼나 혼나겠죠. 마음속으로만. 아, 여기가 그 유명한 쉐라톤 야짱 호텔이고요. 와~~ 엄청 크다오성호텔이고요어 게임클럽도 있네 파징어인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여기네 제가 여길 지나치려고 했는데 야장센터에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 오성호텔 다이아몬드 베이라고 있네요 오늘 제가 묵을 곳이 이곳입니다 다이아몬드 베이 야짱 호텔이고요 거리 섯개 부담되네요 들어가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시 56분 와, 상당히 깨끗하네요 호텔이 영 e 를 Beside the room c h w 5 0만동 When you check 중에 r 려주는거 감사합니다 니 o u n g t 0 0 h e the n y o t e n g i h 너무 예쁘다. 우와. 아쉽지만 바다 전망은 아니네요.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아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시원하게 잘 빠졌습니다. 어 이거 마음에 드는데? 욕조에서 욕, 목욕하는 거다볼수 있네요. 음. 어나 카지노 혹시 놀러 가도 돼요? 아, 이게 그...